요, 요, 최근에 어떤, 그, 진짜, 그야말로 병아리, 그 사업자, 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젊은 40대인 것 같은데, 30대인가? 그분이 제 유튜브 지금 보, 어, 보고, 유튜브에 그냥 계속 댓글을 지금 한 50편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50편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 3년 전에 했던 것도 그걸 보고, 아, 거기에서 면역 반응 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를 다 메모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꼭꼭댓글을 그분 되게 성공하실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쉬, 쉽게 알아들을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 시간에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이 좀길 길게, 그러니까 어렵게만 설명하는 거는 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쉬운데 쉽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번에 한번 했더니 전시간걸 듣고 하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자그 아메이의 90년도 초에 한국아메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에, 그때 그 전설의 할머니가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아메이를 하겠다고 누구한테 전달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리바를 외쳤어요 한 2, 3년 하시다가 어, 느닷없이 그분이 쓰리바를 외쳤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쓰리바라고 얘기했어요 써봐, 와봐, 해봐 써이, 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순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더 쉽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전 시간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자 써봐 그럼 써봐가 뭐죠? 100% 제품 애용입니다 그, 액션5의 1번으로 돼 있는 100% 제품 애용. 그게 써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와봐. 그게 초대입니다. 에이스텝에서 네 번째 나오는 초대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봐. 그러면 뭘 해봐? 미팅을 해봐. 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미팅을 해봐요. 아주 축약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1분 스피치고 예를 들어서 뭐 액션5 그리고 뭐 뭐 이러니까는 막 그것도 좀 헷갈리시고 그거 안 하시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잘 못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쉽게 얘기하면 그 할머니도 쓰리 바 해가지고 써봐 와봐 해봐 써이 해그세 가지만 가지고 성공했어요. 한 3년 하시다가 결과 알아보니까 쓰리 바네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천 세트 완판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무식한 사람들은 나이 먹고 무식한 사람들은 뭐 그거네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늙어서 그런 걸잘못 알아듣겠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써봐, 와봐, 해봐만 하면 되겠네.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얘기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냥 약방에 감춰오르고, 그 시대 때 나와서 한 분들이 만든 얘기가 뭐냐면은, 단무지 정신. 쓰리바를 하면서 그 정신은 뭐냐면은, 단순 무식,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써봐, 와봐, 해봐. 써이, 해, 봐 서이해 하고, 단무지만 아시면은 이 시스템은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실행만 하시면 되는데, 실행들을 안 하시니까 문제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갖다 이제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아, 진짜 그러네. 그리고또 책을 보더라도 보시고, 몇명 모아서, 3회 법칙에서 몇명 모아서 이렇게 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쉽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의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아, 옛날 59년도서부터 아메이가 형성돼서 유대인 천재들이 딱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골격 그것이 지금의 시스템으로 굳혀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더 이상 검증할 필요 없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거를 좀 전에 얘기했던 쓰리 바 단무지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할머니가 70이 넘으신 분이 90년대 초에 아메이가 뭐요? 아메이 발음도 잘 못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딱 왔는데 그분이 다이아몬드까지 가서 상속까지 해서 지금 3대까지 내려갔거든요 4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에, 아미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뭘 알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근데 돈 나이 도더 많이 드셨죠 우리도 70에 나와서 여기 총장대 여기, 거기서 다이아몬드는 여기 총장보다 훨씬 더 높, 높은 건데 크라운 정도 된다고 아니요 그거보다 더 할걸요? 근데 자안에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무학자예요. 한글을 모,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걸깨달았느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기본적으로 살면서 삶의 지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쓰리 발을 외친 거 이렇게 하면 되네.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리고 나는 못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저렇게 간결하게 말씀하면 머리가 좋으신 분이구나. 못 배우신 분이라도 참 깨달음이 있으니까 는그 다음부터 나가죠. 자,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그 할머니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처럼 직급 도전 뭐 오니까는 뭐석달 가는 뭐크렇게 그냥 아주 그냥 친절한 얘기들 하죠. 하, 뭐 하면은 뭐 인증샷 두개 올리고 뭐세개 올리고 그러면 뭐 해모임도 주고 뭐막 이런 식으로 그냥 소액에서 꼬시기 작전으로 해서 그런 거를 갖다 안꼽방을 갖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인증샷 올리다가 그 해모임에 눈이 멀어갖고 또 아니면 또뭐 논의 주스에 눈이 멀어갖고 아니면 아, 좋다긴 하는데 그냥 돈 주고 쓰긴 아깝고 한는데 어, 그냥 준다니까 그래 뭐 인, 인증샷 올리지, 근데 혹시나 또 그거 제대로 봤는지 또 확인할 줄 모르니까는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애터미가 이런 거야? 요즘 뭐 동영상이고 너무나도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가, 그래? 그래갖고 그 방아를 찍다가 득도 한다고 그러다가, 아 어,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다 닫은 게 제품은 좀 비싸고 좀 그렇고 뭐 그런데, 어, 여긴 그렇지도 않네? 생필품인데 뭐슈퍼 가격하고 뭐 거의 같구나. 오히려 더 품질적으로는 더 좋네? 이런 판단은 스스로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해갖고 이제 허, 어 그래요, 그러면 어, 이거, 어 제가 생각했던 편견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게 없네요. 여기는 뭐 애터미 좀 진짜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고성장을 했나 보구나. 그고 조금 풀려가지고 탁.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적세스 쌤이나 원데이 뭐 그래갖고 막 초대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좋단 얘기예요. 그게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지금 성공자 중에 대부분 중에 해몽인몇병 가서 육종 화장품 쓰다가 너무 좋아져가지고한 사람이 거의 다합니다 서창기에. 써봐. 와봐까지는 참 기가 막히게 설계가 잘돼 있어요. 너무나도 잘돼 있어요. 이거는 회장님한테 또 감사드려야 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회장님이 만드셨죠? 여태껏 그대로 왔죠? 너무 쉽게 만들어 주신 거야. 아메이는 3배가 비싸요. 지금도 90년대 초에 저는 99년도에 했는데 90년도에, 초, 제가 할 때는 99년도에도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때 수입 코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연필 한자루를 사더라도 노란 미국 연필, 그 다음에 뭐 톰보우니 뭐 해가지고 일제, 일제 펜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사려면 무조건 세배 비쌌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렇게 귀에다 끼고 다니는 마이 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와나 소니는 우리 삼성에서 나온 마이, 마이, 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 않습니까? 그거에 무조건 세배네배 비쌌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제품이 들어와서 아메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예 원래 미제, 아저 독일제, 뭐 일제 이런 것들은 제품이 깐깐하고 좋아서 또 오니까 또 관세도 물고, 어랑 물건이 좋으니까 이거 아껴서 쓰는 게 이게 더 남는 거야. 그런 아주 그러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위아무야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 다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에 다 알아주는 제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그뭐전 세계 쇼핑몰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전 세계가 평준화됐어요. 아메이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도 똑같아요. 그냥 10조에서, 전세계 매출 10조, 11조에서 그냥 고정입니다. 근데 우리 그래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절대품질, 절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바 와봐. 와봐야 되잖아요. 와바 와봐, 초대하니까는 이 학고방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오리장집에다 모아놓으면 전 무조건 똑같나 그랬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지 않죠. 그게 뭡니까? 그건 초창기 얘기고. 지금 뭐, 회사에서 그 막강한 물량을 들여가지고 그 인적 자원 모든 걸 들여갖고, 그거를 일에서부터 여태까지 회장님이 직접 모든 걸다 관장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세스가니까 사람 많은 거에 놀래고, 그 사람들은 몇 면을 보니까 놀래고, 승급식 하는 거 보고 놀라고, 막 그래갖고, 나 이거 해볼까요? 뚜껑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서바 와바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퍼펙트 합니다. 이거 이상 갖게 해준 데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애터미는 거, 거기까지는 최고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봐야지 뭐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아주 써봐 좋아 아주 와봐 너무나도 좋았어 그건 아주 그야말로 퍼펙트 아미는 여기 우리 쫓아오지도 못해요 그그 그 면에서만 본다면 그 그러니까 했는데 갈리는 게 뭐냐면 해봐 여기 딱 왔는데 그 할머니는 전설적인 할머니는 꼭 그래 써봤어 좋네 미제니까 비싸긴 해도 좋네 오케이 뭐, 내가, 내가 어차피 선전한 건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 와, 와봐! 했더니, 거기 이렇게 3, 4, 5 그룹 미팅 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데는 7, 8명서부터 뭐, 조금 큰 데는 2, 30명. 저처럼 다이아몬드 그룹 되는 데는 한 4, 50명, 5, 60명 돼야지 다이아몬드 그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안 하고 독립을 안 하면은, 그 정도 되는 그룹에서 특히 랠리나 이런 펑션이나 큰데 가면은 다 모여서 하거든요. 어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팀워크 사업 이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와서 가르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각자들 일본 스피치하고 막 제품 애용했던 거막 서로 토론하고 막 이렇게 얘기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동그랗게 원을 짓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그분들 얘기를 듣고 어 그게 그렇게 좋다는 얘기 나도 한번 써봐야지. 나도 써봐야 누구한테 자랑할 거 아닌가? 그 액션 5에서1 번에 나오는 거예요. 부터 뭐 책. 하고 VOD를 하네. 오, 어, 또 저런 책을 읽어야 돼. 난 뭐, 글자를 모르니까 그건 넘어가고. 듣는 거로만 하자. 그래서 그 할머니는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써봐, 와봐까지도, 오, 고그 소그룹 미팅, 으로가아메도 그런 책이 잘, 초대 미팅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해봐. 근데 할머니가 뭘 알아. 생전 그런 거 뭐, 누구한테 판매를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네. 근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시스템대로 그냥 어 일분 스피치 하라니까 1분 스피치. 어책 읽은 거같떤난책 까방론이라 못 읽어요. 어그뭐 들은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테이프는 저뭐 저기 손주년석렇 틀어줘 가지고 그건 내가 들어서 그거 들었더니 그런 말씀하더만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아, 책 v 요디 하고. 그 다음에 미팅 참석. 100% 미팅은. 나는 미팅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누가 오라고 말라고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이나마라도 여기 와야지 주순풍어라도 있고 이게 또 시스템이 되니까 미팅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와서 이거 하나만큼 내가 그냥 제일 먼저 왔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해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나서 글을 모르시는 분이고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뭐 뭐, 뭐 잘나면 얼만큼 잘나고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다고 그, 그렇게 하셨겠냐고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니까 그거를 열심히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 보니까 쓰리 반해 그것도 그냥 우리같지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단무지로 그냥 하니까 되네 누가 얘기했듯이 그럼 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남들보다 10분 먼저 와서 앉아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와봐 너도 와봐 난 뭐, 어떻게 가리킬지 몰라. 그냥 와서 있으면 다 알게 돼. 그것만 했는데 성공을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된 자기도 좋지만은 여섯 그룹을 갖다가 독립을 시켰다는 얘기죠. 우리로 얘기하면 오토판매사들을 여섯 명을 만든 겁니다. 횡으로. 이게 암메의 실체고 생필품 다르는 거는 우리랑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서 갈려요? 자, 써봐. 제품 절대 표린지 절대 가격이란 너무 좋아. 와봐.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아고 퇴근 후에 텀이 부업자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굿모닝에 텀이 전업자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어마어마돈 들여갖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온갖 말이 자체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끝나고 애프터 미팅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것도 요즘 세상 좋아져갖고 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할수 있는 분들은 만나서 하고 지금 풀렸으니까. 아, 줌 미팅이 편하신 분들은 줌 미팅으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시스템이 다 이제는 뭐 모든 메카니즘 자체가 뭐저 주민이 뭐 이런게 다 개발돼 갖고 일반인들도 다 그냥 조금만 설치해 놓고 몇 번만 익숙해지면 다있는 건데 왜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스템이 이렇게 이, 있다 그러고 그걸 몸서20몇 년간은 25년 입니다 25년 거기서도 제가 아주 이 시스템 강의 하나만큼은 허 사장님 외에는 왜딱 우리가 하려면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아주 글쎄요 도마타 녹화한 거를 그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 때문에 전부 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절대로 형제그룹에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옆그룹에도 그거를 그냥 많잖아요. 책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유튜브가 400편입니다 요요 요 최근에 어떤 그 진짜 그야말로 병아리 그 사업자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젊은 40대인 것 같은데 30대인가 그분이 제 유튜브 지금 보, 어, 보고 유튜브에 그냥 계속 댓글을 지금 한 50편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50편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 3년 전에 했던 것도 그걸 보고, 아, 거기에서 면역 반응 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를 다 메모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꼭, 꼭 댓글을, 달아요. 그분 되게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유튜브 뭐, 띵! 하면 그냥 그것도 옛날처럼 TV 틀지도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아무 때나 하자고만 들면. 이렇게 좋은데 왜안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그고만 얘기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너무 길게 하니까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직급 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어, 매번 아침 조회 때마다 꼭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되지 나머지 분들은 다 수동적이야. 졸걸고 앉아있던 똑같은 얘기인지 똑같은 얘기 듣는 것도 이제는 아직 이골이 나가지고 그래 너는 해라 나는 적당히 존다 아이고 또 녹음기 틀게트나 그러고 아주 그냥 그게 돼갖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붙여졌어이 사업은 자영사, 자영사업입니다 자사 수동적으로 된 사람 중에 수동적으로 해갖고 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있어요 이게 두줄 바이너리라 초창기에 저는 봤거든요 두 사람만 소개해 놓고 자기는 진짜 뭐, 뭘 몰라서 남자분이신데 그래갖고 본부장들 지금 아마 총장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 초창기에 꽃돼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 두 사람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두 사람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스피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죽어요 사실은 그런 돼지 초창기에 있던 돼지 꽃돼지 돼지 그런 그런 분들 빼놓고 지금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는 근데 여태까지 다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었는데 내가 아, 마이크로 사장님 얘기하는 거다 알아듣고 아, 그래, 끄덕끄덕 그러고 다 그러고 여태껏 구독 으, 빠지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들이 자장 격지에서 두세 사람 모아서 그냥 없어요. 그냥 1분 스피치 1분 스피치하고 액션5 스피치만 하면 됩니다. 그 액션5 스피치에서 100% 제품 이에요그 얘기를 막 7명이면 7명, 6명이면 6명 얘기하다 보면은 저 여러분들도 놀랄 정도로 자가 피비가 올라가요. 나는 저기, 애터미 여기서 뭐, 직급 높은 사람들 중에서 그따, 가짜 직급들이죠. 문의국장들, 뭐, 문의들, 그분들 중에 애터미 제품을 갖다가 1몇까지 쓰는 사람이, 한, 고작 K30까지 쓰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좌우당간에 우리 제품은, 아, 뭐, 아자물까지 갈 것도 없이 아자물까지 다 포함해서 못해도 200개 이상씩을 써야지, 사업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100% 제품이에요. 서로 나누다 보면, 그래? 그럼 나도 진작에 바꿀 걸. 어, 어차피 다 쓰는 생필품들이니까. 그게 거기에서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개 쓰던 사람이 점점점 한달 지나니까 6 0개로 써, 7 0개로 써.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일단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는 사람이니까 입만 열면 그냥 제품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다, 그냥 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되지 말라고 해도 되게끔 돼있다고 꼴랑 맨날 육종하고 친생유산균하고 자기 몸에 맞는 거몇 개만 하는 시늉만 내고 애터미 사업을 한대. 그런 분이 성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3, 40개 쓰는 거 가지고 마치 300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뻥치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복제사업이라 그 밑에 분들도 아우 저도 뭐잘 써요 그러고 얘기하고 집에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면 그 맨날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3세까지예요 그래서 100% 제품 내용을 갖다가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 어우, 그랬던 거야? 아, 논의가 그렇게 먹, 아, 그렇게 먹으니까 효과가 있었는가? 나 몰랐네. 뭐 등등등. 그 그러니까 사소한 정보까지도 아주 생생한 정보를 누구도 모르면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어느 날 갑자기 되는 네트워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점점점점 내공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언도 모르게 이제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그 토론만 했을 뿐인데 자가 p 비가 올라요 근데 거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자가 p 비 올리려고 이런 토론을 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내지 그러려면 뭐딴 데가 있지 왜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대 서버가 되죠? 100% 제품에, 그거 하나만 토론만 해도. 그 다음에, 어, 와봐. 와봐. 그거는 우리 저 초대 미팅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 미팅만, 애프터 미팅에 초대만 하면 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굿모닝, 퇴근 후, 원데이, 석세스에 초대만 여태껏 하신 대로 초대하는데 다 잡아놓은 곡이 꼭안 하는 거 있죠? 애프터 미팅을 안 해. 본 미팅보다 애프 애프터 미팅 하자고 본 미팅이 있는 건데 애프터 미팅을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쇼츠로도 내보내고 별, 그냥, 그냥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는데 애프터 미팅 안 하셔, 진짜들. 그리고 뭘, 뭘 되기를 바래요 그게 어려운 것 같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딱 하니까 위에 국장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뭐, 뭐, 완장찬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왜 나네만 해? 그, 그게 그 리더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구하는 거 보니까 는 그렇지. 그냥 뭐 마이크로 얘기를 듣기 전에도 그렇지. 다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을 예의상도 붙잡아놓고 뒤풀이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뒤풀이라도 이렇게 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그거 왜딴 데는 안 하는데 너네만 또 이렇게 또 잘난 척하고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또 주재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괜히 또 눈에 나는 거 뭐하고 뭐 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래저래 미루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문화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 다음에 해봐 근데 해봐 딱 했더니 와서 3개월은 잘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슬슬해서 아 요번에 위에 요분이 그 바로 스폰서그 분이 요번에 팀장 갈 구도가 돼 있는데 주제가 다 나와 있고 한데 요번에 가세요. 그 판매상 가봐야 합니다. 막 이러고 이제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 그동안에 뭐 해모임 하나씩 줘, 뭐 인증샵 두개 놓으면은 뭐 해모임도 줘, 논이도 줘, 그러고 안고발림 한 거.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좋게 그 사람도 생각해서 거기까지 딱 왔는데 드디어 그게 딱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도 무지 많으니까 지금 이 꼴이 됐지만. 그래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대로 노평이 같은 사람들. 이 드디어 다단계 마각이 드러나는구나. 아이고, 인간들. 그리고 온팽이란 온팽이는 다 갔어요. 여러분들 안 겪어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지 말고 상식적인 논리로 그냥 지금 제 책에 있는 거, 그것도다 보실 필요 없어, 전 그러면은. 그 센터 미팅 하는 요령만, 그거, 그건 다 해봐야 한 8, 90쪽 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그 순서대로 그렇게만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 그래, 그, 그거, 그거가 소위해서 골자 리밥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한 2, 3개월 하니까 일본 스피드도 서로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그러고요. 재미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이래갖고 2, 3개 깔짝거리다가 그만두고 그러고 성공하길 바라세요. 단무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입니다. 지속적으로 1년은 해봐야지 가로 뽑았으면. 1년에서 안 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제가 담보로 드릴 테니까. 예.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할머니는 시스템이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아이그 비싼 아메이를 갖다가, 비싼 제품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70이 넘고 무학자니까 그 할머니가 그쓰리바하고 단무지만 가지고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미 작고 하셨지만도, 대대손손이 그게 나갔... 왜? 인쇄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슬이 퍼해갖고 그 할머니보다도 더 대단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 인쇄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여기 문희국장님들, 문희 본부장, 문희총장들 인쇄 나올 것 같아요? 직급도전 갈 때만 쬐끔 나와요 그제고디따딱 깔아놨고 막 쏴준 게 많으니까 는 그것도 돈 계산하다 보면 이거 빚을 얼마 잡는 이러고 있으면서도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에? 이제 앞으로는 뭐 추가적인 제외 때문에 그것도 못하겠지만 은 지금이라도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은 어 하시래도 아니 전 진짜 용기가 안 나서 못하겠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거 듣고 한번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어 근데 어떻게 그 저희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그룹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제가 다 이해하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아, 저기는 좀 드려, 저기는 좀 심해, 이거에 살 뿐이지. 다 그렇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전화상으로 팁을 못 드리겠습니까? 아, 그거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왜냐면, 하 그룹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그거 제가 다 해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연락하시고, 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장, 당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보십시오. 너무나도 하고 난 다음에 이상개월 만에 하다 보면, 어우, 하니까 너무 재미가 나요. 이러면 벌써 이제 그건 이미 성공에 거의 99% 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룹도 무지 많거든요. 제가 다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기 내셔서 그래서 다 성공하는 사업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